그가방이 너무 귀여운 거아니에요나 닮았지? 아니요. 주실래? 아니요 <웃음> 신현준씨. 하나, 올리고? 그에 딱까리 <웃음> 준수리. 그의딱까리 준고 삼. 어, 야. 형, 이쪽 맞아요? 이거 이이이 야, 이거 이 이거 이이쪽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야이 이거 이 이거 이 아, 그냥 저게 아니었어 어? 어? 어?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예예예 영호야! 영호야! 같이 가자! <웃음> 미국은 요즘 아시아를 확대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야, 항상 파태? 모기를 챙겨야 됩니다 오. 야. 스탬프를 준비해 주세요 얍 <웃음> 아. 공격 <웃음> 이거 찍어봐 <웃음> <웃음> 아형 아, 빨리 찾아봐요 네가야네가여기 어떻게 <웃음> 야 여기 여기 하이킹 어디로 걸어가는지 몰라 여기는 맞는데 어뭘 맞아 아 여기네 내두 어디냐 여기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잖아요 여기 아니야 예아 네.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가 어디야 아나 네가 오지네요아 여기를 여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아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아까 거기 맞았는데요 그래서 어 걸어가서 이렇게 가는 데가 있는데. 응. 여긴 브릿지가 없잖아요. 그럼 따는, 니가 있지? 다른 데갔겠지 그럼. 그럼 다시 그쪽으로 가볼까요? 아니, 이새끼. 아니. 아니, 이제 그리로 가자고? 아, 여기 아니라니까, 진짜. 아, 여기 진짜 아닌데. 아. 때리는 거 찍어야지, 이거. 어디 가야돼? 우리 어디야? 여기, 여기. 어? 아 여기 여기. 우리 여기. 대박, <웃음> <웃음> 와. 어, 야. 아, 우리 여기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때. 우리 지금 늘어가는 것 같아, 내가. 야, 가, 그냥. 그냥. 야, 그냥 올라가. 그냥, 그냥. 그냥 가서. 올라가 어, 위로. 음 안녕하십니까. 양코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에 어, 트레일, 라구나비치 하이킹 하러 왔는데 지금 사실은 타포 오더 월드라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 지금 어... 가자고 해가지고 어, 길 꺾어서 왔는데 아는 곳이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길 왔는데 지가 막 오자고서는 몰라. 그래서 지금 <웃음>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어. 엄마 찬스. 그래서 뭐래? 엄마가 잘못 왔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 와가지고 지금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아 어... 좋다. 올라가고 와, 좋냐? 태어나자. 노인분 한 분이랑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구나비치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이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거여가지고 올라가면은 바닷가가 보이는 그러한 경치를 어,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이나? 오늘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자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일주일 목표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고정적인 퍼센트 혹은 뭐야 뭐야 뭐야. 같이 이야기하려면. <웃음> 오 이렇게 착 치는 거야. <웃음> 아 존나 안 쓰. 야 캠핑. 아 저쪽이잖아. 바라네. 저쪽. 봐봐. 어, 그러 그러니까 저쪽을 가자니까 빨리. 아 망했어. 어 저기 저거 아니야? 뭐. 아 저로. 저기로 갔었어야 돼. 어, 저, 누구 어, 때문에 지금 어. 일로 왔네? 여자친구냐? 아니요. 누구야? 엄마? 엄마, 엄마. 를 찾아. 나몇 어, 살이야 너? 엄마 돈 나고 있잖아. 몇 살이야? 잘못 왔다고. 잘못 왔다 혼 나고 있잖아 이거. 살? 아니야 클로 이거 안 돼. 여기가? 어. 너무 지자그서 오늘의 레슨. 오늘 레슨? 엄마말을 잘, 자다... 엄마. 잘 들으면 자다고.. 아니야 엄마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웃음> <웃음> 나 한번도 살면서 자다가 떡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 <웃음> 그 엄마말을 안 들은거지 아 그런가? 불효자네 준수는 효자 그런 놈이 지금 욕먹고 있어 엄마한테 아, 인생은 힘들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수익을 뭐몇 퍼센트 혹은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고정된 골을 목표로 삼아서 이제 잡을 수 있지만은 마켓이 뭐 일주일 동안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셋업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말이 안 나오면 힘들어서 <웃음> 있으니까 억지로 내가 만약에 마켓이 횡보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가 일주일에 목표가 5%인데 1%밖에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억지로 4%를 계속해서 노리는 것이 아니라 어, 1%에 만족을 할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을, 목표를 고정적으로 잡지 말고 마켓이 주는 대로 가져가자 그래서 이번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 일주일에 내가 목표 가 5%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2%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셋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2%에 만족을 할줄 아는 트레이더가 되어야겠죠 그쵸? 네 아이스볼! <웃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아니 잠깐만 여긴 아니잖아 길이 그치? It it hard, it hard. Do you know where we're going? i 명히 저기 할 g 니가 go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m going to go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m g o to go to the u n i v e s t y o r n i i g i n g o h u n i i y o c a n t e u n i e r of c i f i i i t o t i e t a r i g t o t u e i t o o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Selectivity 그리고 Patience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Selectivity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신중히 우리가 셋업을 찾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히 거래를 하느냐 그리고 Patience 같은 경우에는 기다림이죠 기다림 네, 참을성 얼마나 네, 참을성이 좋은지 이두 개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두 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신중히 거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지역까지, 그 구역까지 가격이 도착하지 않으면 절대 거래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참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은 내가 만들어 놓은 트레이드 플랜도 아닌데 벌써부터 거기서 이제 내가 거래 셋업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한 번만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반복이 되면서 그 실수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벌써부터 내 트레이딩 플랜은 이제 그냥 물로가는 거죠. 창문 바깥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히 거래를 하고 내가 원하는 구역에서 그리고 참을성 이두 개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래는 항상 내가 원하는 구역에서 고정된 리스크 0.5%면 0.5% 1%면 1% 이런 식으로 꼭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시면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